그래? 그래? 이형식동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감각동사라는 게 있었지? 기억나니?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까지 쭉 감각동사 나왔었지? 이 중에서 얘들 시각을 나타내는 표현이 딱몇 개? 세개 있었지? 그래 감각동사 어 그래서 시각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한번 보자 자, 타자, 이렇게 나왔어. 예문으로 정의가 가능해요. 예문으로. 왜냐면, 봐봐. 타자는, 그 다음에, 뭐뭐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루, 그 다음에 또. 불러봐. appear. 해석 차이가 없다. 뭐모처럼 보이다. sim. 지야 돼, 씨. 자, 뭐뭐처럼 보이다, 야. 됐죠? 여기다가 너희들 3위치 단수에 S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아, 뚜껑 안 땄네. 3위치 단수에 S만 붙여주면 되지 않나요? 자, 여기다, 여기다 표시할게요. 어, 머 S만 붙여주면 되나. 얘가 주어니까. 어 p p e a r e d same 제 이제?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에 예를 들면 용감해 보인다. 이때. 용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이 요거 뒤에 뒤에 뭐가 나오냐가 되게 중요하죠 시각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뜻은 정해져 있다 뭐뭐 처럼 보이다 라고 표현 된다 또는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맞지? 자 나오시는 거자 이제 번호를 이다알고 일단 뭐가 나왔어 용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돼요 브레이브 됐네 브레이브 뭐가 나온거야? 형용사 나온거 잖아니 형용사 첫번째 지금 여기 현재 위치가 죽겠고 현재 위치가 이영식 동사로 쓰였고 현재 위치가 타단이 죽어요 브레이브 뭐가 나왔다고요? 형용사 나온다고요 형용사 형용사 아, 뭐로 나온다고 랬었지 그리고 내가 하나 또 가르쳐준게 있었지 뭐있어? 라이크포스 명사 아니었니? 응? 그라이 그래, i k e p l 명사였잖아. 자, 그럼, 뭐, 어떻게 썼는데? Like, a brave guy. 뭐, 이런데 되잖아. guy. 어? 사네, 사아 사람. 용감한 사람처럼. 음. 똑같다. 뭐가 나왔을 때는 l 이 k e 를 써준다고? 명사가 나왔을 때. l like 이크 명사야. l like 이크 명사. 여기 그냥 형사는 그대로 넣으면 돼. 자, 끝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뭐가 나왔습다 내가 a 지이프 뭐뭐처럼 이것도 뭐뭐처럼이에요 뭐뭐처럼 해석이 되잖아 이렇게 뭐뭐처럼 이것도 주어가그 대신에 a 지이프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주어는거 절이 나와야 되잖아 절이 나와야 되니까 히 써주고 어떻게 타자는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타자는 뭐야 용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썼는데 가이라고 써도 되고 이가이 어, 히저가 이런 거는 브이브라고있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가 나와도 돼요? A 어, brave 이게 되잖아, 이렇게. 됐네. 그죠? 어차피 비동사잖아. 비동사니까, 형사 나와도 되고, 명사 나와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뭔데요? 그치, a d p f 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a d p 주어 동사. 알겠어? 에지프 플러스 주워동거죠 됐니? 에지 프가 나올 수도 있구나 네번째 마지막 마지막 또 있어 홀 마지막 뭘까요? 네. 투비죠 투비가, 투비가 나올 수도 있구어이가 아니고요? 어 투나는데 원형이 나오니까 투비가 나와야지 그럼 투비다 면 뭐가 나올 수 있니? 당연히 요게 얘가 비동사잖아. 그 비동사 다음에 나왔던 거, 이도 비동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거 다음에 나올 수있고 거, 두개다 나온 것처럼, 여기도 똑같죠. 그냥 브레이브 나와도 상관없고, 아니면, 어, 브레이브, 가이 나와도 상관없겠지. 네. 됐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자, 이렇게 시각, 시각을 하드는 감각동사, 룩이나 s i 이나 appear 다음에는, 나올 수 있는 게, 형용사, 명사. 그다음에 에지프 됐어요. 그다음 뭐투 됐어? 내가 까이상 없어. 이 없으니까 거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면 됩니다. 알겠죠? 어?